일하면서 감동하어요 감동이라기보다 기분이 너무 좋았던 거 제가 옛날에 여기에 손님으로 왔었다 했잖아요 디카 언니랑 저랑 같이 테이블을 보고 있었는데 음. 디카 언니가 초아는 지금도 너무 예쁜데 제일 예뻤던 때가 손님으로 처음 딱 봤을 때 그때 제일 예쁘다 해주셨을 때 누가 봐도 솔직히 그때는 조금 남자 티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디카 언니가 그렇게 손님이랑 저한테 말해주시기 너무 좋았어요 호퍼스 오게 된 계기 제가 정체성은 아기 때부터 깨달았거든요 여자로 살아가기에는 우리 가족들도 있고 나 자신도 그렇고 앞으로 감당해야 할게 너무 많아서 성인이 되고 나서 막 정체성에 대해서 엄청 고민하고 하다가 제가 이제 성형외과 코디네이터를 하려고 울산에서 부산으로 왔는데 혼자 살면서 생각을 했죠 아. 내가 진짜 여자로 살아야겠구나 생각이 들자마자 그때부터 호르몬을 맞기 시작하고 작년 추석 때쯤에 윤곽 수술을 먼저 제 손으로 끌고 집에 쉬면서 이제 추석 때 집에 가서 아빠한테 전화를 했죠 아빠나 오랜만에 울산 가는데 가족들 다뭐 모여있을 때 내가 할 얘기가 있다 딱말 했거든요 그때 우리 가족들이 저 빼고 외식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뒤늦게 들었더니 언니랑 아빠랑 이제 그거를 다 알고 있었대요 그래서 아빠가 저희 엄마랑 언니한테 제가 이제 여자로 살겠다고 말을 할것 같다 라고 먼저 말을 하셨대요 저희 아빠께서 저희 아빠가 되게 보수적이시고 조선시대 마인드 막 이래가지고 이해 안 해줄 줄 알았는데 아빠가 그렇게 말을 했다 하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듣자마자 이제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셨는데 아빠가 자식인 건 변하지 않는다 선택하고 누리, 누려야 하는 부분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가족들이 저보고 차라리 트랜젠더 말고 남자로 살면서 게이로 사는 거 어떠냐까지 저한테 말을 했어요 저희끼리 토론을 할때 근데 아빠가 말하기를 게이랑 트랜젠더랑은 개념 자체가 다르다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면접을 보고 싶어서 쉬다가 윤곽 수술 부기 좀 빠지고 손님으로 왔다가 바로 면접 보겠다 고확 불어보 들어온 거예요. <목소리>